이번 시간은 트레일블레이저, LED 실내등 교체입니다 임팩트 SUV 포지션으로 출시된 차량으로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차종인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풀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인데요 풀옵션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실내등은 할로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LED 옵션을 만들어줬으면 실내등 역시 LED로 적용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교체를 진행할 부위는 1열 중앙등과 양쪽 화장 거울등 그리고 2열 양쪽 실내등과 트렁크등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실내등 교체에 필요한 규격은 T10과 28mm입니다 전방 실내등 T10 2개, 2열 양쪽 실내등 T10 2개, 트렁크등 T10 1개 그리고 화장 거울등 28mm 4개가 필요합니다. 전루프 옵션의 경우 양쪽으로 실려등위치에 있는데요. 램프 교체를 위해서는 8mm 육각 소켓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헤라 및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트렁크 등 먼저 교체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 램프 커버를 탈거하면 램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2열 실내등 차례입니다 썬루프 옵션에서는 실내등이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손잡이를 탈거해야 램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8mm 육각 소켓을 이용해 고정 볼트를 탈거합니다 볼트를 탈거하면 손잡이를 뗄수 있습니다 램프 교체는 커버 안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교체 후 볼트를 주워주고요. 일렬 중앙등도 교체합니다 외부에서 커버를 탈거하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화장등이 조금 특이합니다 28mm가 들어가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 실내등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커버를 탈거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내등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누런 할로겐에서 LED로 바뀌니 분위기가 확 달라 보입니다 디자인도 멋있게 잘 뽑아놨는데 할로겐 실내등으로 아쉬움을 남긴 트레일 블레이저였습니다.